시동을 끄고 수분 후엔진오일 상태 및 레벨을 확인합니다. 상태는 양호하며 레벨은 약 80% 정도 찍히네요. 신차 출고 후첫 교환으로 초도 충진료가 얼마나 들어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어 클리너를 교체합니다. 교체 방법은 매우 간단하죠. 에어를 이용한 잔유 제거를 위해 전용 어댑터를 장착 후 마스킹 테이프로 호스를 고정시켜줍니다. 서비스 커버를 탈거 후 세이프티 핀과 프리 드레인 플플러를제제해해일필필하하징징오일일을출합합다필필하하징징탈탈해해주요요언커커오 오염 지지 위해 해테프프 붙여준 후후존존진진일일을레인합합다다 e 로보보정정의의세로에에어 세팅해 해잔유배출합합다다 필터 하우징을 클리닝한 후신유를 바른 신품 오링과 필터를 장착합니다. 세이프티 핀과 프리 드레인 플러그 모두 신품으로 교체됩니다. 하우징을 손으로 돌려준 후 규정 토크로 정확하게 체결하고요. 좌측은 고품, 우측은 신품 드레인 플러그 와셔입니다. 드레인 플러그 와셔를 신품으로 교체합니다. 플러그를 토크 체결하고요. K8에서 배출된 엔진오일의 모습입니다. 준비한 오일은 라베놀 DFE-0W20입니다 해당 차량의 엔진오일 규격인 API SM+, 또는 SP-0W20을 정확히 충족하는 합성유입니다쉐보레 덱소스1, 젠2 공식 승인 오일이기도 하죠 해당 오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작업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유를 주입합니다 엔진오일 유온을 올려준 후 시동을 끄고 수분 후 레벨을 확인합니다 약 90%정도 세팅되었습니다. 다시 시동을 걸고 작업 부위를 확인합니다. 필터, 플러그 모두 깨끗합니다. 서비스 커버를 토크 체결하구요.